어디가? 어디가? 어라니뭐야 저거.. 이 All right, Rıhıhıhıh её csüleri Ayrıhıhıh gotta tutarak susunключir yarımzla So, C. You captured so. A. I t h k I'm g o 이거 g to go. I'm going to go. 이 m g 보게 나왔는데 안해. 흠. 어. 아, 내건 <건데. 웃음> 쓸게요. 들스고이세 응? 어, 명이다이세명다 3명 잡고 미쳤다 유튜가유튜가 아, 아, 이게 안되어 어딜 도망가 친구야 일로와 야 일로와 <웃음> 아,